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오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접시 플레이트 시스템이죠. 간략하게 당점으로만 치는 방법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오늘은 측면으로 해버리면, 어, 영상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단캠으로 오늘은, 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접시 플레이트 시스템 자, 치는 구간에 당점이 있겠죠. 자 당점, 자,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용, 여기는 0.5, 여기는 1.5, 여기는 2.5가 되겠죠. 자, 최대 한계각은, 접시 긴각을 치실 때의 최대 한계각은 3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5에서 칠 때는 코너 점을 향해서 치는 것이 아니고 코너에 완전히 근접한 곳에 쳐야 되겠죠? 자, 오늘 하시는 접시 플레이트 시스템은 장 쿠션 첫 번째 점을 향해서 원 쿠션을 보내는 겁니다. 무조건 장 쿠션 첫 번째 점, 코너 점이죠? 자, 이 코너 점에 기준을 잡습니다. 자, 여기서 칠 때는 원팁. 자, 당점은 원팁이면 자, 상단 상단, 상단. 11시 당점. 투팁에서 칠 때는 10시 당점. 쓰리팁서칠 때는 말 그대로 9시 당점이 됩니다. 자, 도착 포인트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자, 코너 점을 향해서 1팁을 주고 치시면 이쪽 왼쪽 편이죠. 여기 코너로 3쿠션을 맞고 들어옵니다. 자, 일단은 이걸 먼저 시타를해 볼게요. 자, 11시 당점을 주시고 코너 점을 향해서 1팁을 주시고 속도는 1.5레일 레디 2레일 그러나 1.5 레일이 가장 적합합니다. 미들 발로로 부드럽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쿠션을 맞고 플레이트 접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1팁 플러스 0.5팁이죠. 그럼 1.5팁입니다. 1 5 t 10시 반 당점을 주시고, 똑같이 70이 됩니다. 회전을 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톡 쳐버리면 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죠. 자, 어, 접시 플랫트 시스템. 이쪽 장쿠션에 전부 다또 숫자를 다 부여를 하고, 요쪽 단쿠션 출발도 다 숫자를 부여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코너 전만 향해서 쳤을 때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족구를 맞고갈때또 뭐 확률도 높겠죠? 자 일족구를 이번에는 맞고갈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렇게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옆돌리기도 가능하지만 접시 플레이트 시스템 치는 방법도 있겠죠? 출발이 투팁 구간이네요. 도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면 투팁 투팁을 주시고 코너를 향해서 치시면 되겠죠. 10시 당점 코너 점을 향해서 부드럽게 믿들 발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1조구를 먼저 맞고 갈때 제 기울기에 따라 당점 높낮이가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족구를 먼저 맞고 갈 때는 회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원쿠션 점 코너 점을 향해서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10포인트에 들어가셔도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뭐 접지 플레이트 시스템, 긴각 설명은 거의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음... 시타 장면을 몇 가지를 보시면서 더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전을 거시 마시고요. 걸면 안 됩니다. 그냥 당점 준 곳을 그대로 미들 팔로우로 툭 넣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 연습을 계속 하시면 회전의 감을 조금씩 익힐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타면으로 가시죠.